예전에도 미분양 할인 판매로 거래되는 아파트들, 대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는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할인 판매로 2억대에 구입을 했는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 4억대, 다양하게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구입했는 분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결국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정보력이고 돈이겠죠. 이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그에 발맞춰서 투자했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현재 17억까지 거래되었는 두산이브젠네스 예전 같은 경우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할인 판매로 2억대에 4억대에 구입했는 분들도 계시고 정상가로 6억대에 5억대에 구입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전과 지금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정보력과 현명한 판단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보여주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수성구의 대우 트럼프 마찬가지 예전에도 평당 천만원 가격으로 분양을 했지만 미분양 할인으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정보력으로 2억대에 저렴하게 구입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마찬가지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마크 웨스트핸드 현재는 9억, 10억, 11억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 2억 3억으로 저렴하게 할인 판매를 해서 구입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정보 자료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황금동이든 수성구든 중국 마찬가지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구입하지 못했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이런 정보를 듣고도 설마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으로 구입하지 않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4, 15년이 지나 다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은 지금은 발빠르게 모든 정보와 뉴스에 유튜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의 바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조금 굶틀되고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5천, 6천이 나와도 구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놈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 수익이 발생되고 득입된다고 해서 저한테 득될 것도 없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되면 지 탓이고 못되면 넘 탓이죠. 그렇게 수천만 원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실제 통화를 많이 해보지만 은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몇 천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방아파트가 2만 3만 가구를 LH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고 전국의 미보장아파트를 땡처리로 5조원 가까이 정리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있었지만 은 저렴하게 할인판매나 헐값으로 다른 회사 업체에게 매각할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한 분씩 찾아보시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어보시거나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경험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으며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기다리면 미분양 할인 판매가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 생각도 건물입니다. 현재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중공후 미분양 판매는 현재도 10에서 25% 실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좋은 위치에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런 위기와 시기는 다시 한번 10년, 15년, 20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시행사, 시공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전세로 계약하는 사례들도 있고 계약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하죠. 하지만 예전과는 틀리게 지금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의 전세 금액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비단 이런 이런 일이 일비자하게 일어나지만 예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전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해서 미분양이 발생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 투기를 했고 대구에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깡통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현실과 엄청난 사기꾼들이 깡통전세나 빌라, 오피스텔까지 우리 사회에 잠식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전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얘기들을 동영상으로 얘기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묻는 분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막연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로또나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래도 생각이 될 정도로 40년, 50년을 살았다는 분들의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로또를 사지 않았는 분들은 당첨될 확률이 제로겠지만 천원치라도 로또를 샀다면 은 혹여나 재수로 1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현지점을 바라본다면은 그냥 오래된 아파트 저렴하게 구입해서 평생 사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 얘기와 다 맞다고는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전 기사나 현 시점의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약을 해놓고 잘 샀나요 못 샀나요를 물어보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세상 흘러가는 동향에 관심이 없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와서 결국 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더 만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회원가입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기계치라서 회원가입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왜 좋은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 결국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합니까? 포기하세요. 그리고 회원방에 가입을 못하니까 차라리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재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놓는 이유는 많은 영상 중을 회원분들만 볼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없으면 아예 재미삼아 유튜브만 보시면 되고 정말 관심이 있으면 돈 몇만원도 아까워서 회원가입을 안한다. 그냥 뉴스 보듯이 재미삼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아파트는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아파트는 구축아파트대로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신축을 갈아타기 위해서 기존의 가격보다 올랐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서 할인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사는 가격보다 높을 수 있고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더 이상 오를 기미가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들을 막겠다고 평생 집한채두채 뿐이 거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거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주택을 팔아야 되지 팔지 않고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부분 또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고 평생에 집한채 살까 말까를 생각했는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를 살려고 하니까 세력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상승했다고 해서 전매 제한을 규제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물렸고 현재 전매 제한을 푼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물려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급락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위기와 도산, 상통전세로 인해서 지금도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댓글을 달리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는 분들은 어차피 구축아파트는 예전보다 오를 만큼 올랐다. 단지 2, 3년 전에 구축아파트를 샀느냐 10년 전에 구축아파트를 샀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어도 모델하우스를 한번 갔다 오면 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지어놓고 세팅했는 해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축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미분양은 계속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최고가 대비 하락을 했던 일반적인 가격에서 하락을 했던 아파트 하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느냐, 발로 뛰어다니느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